검정 밍크를 지금 작업 들어갈 거거든요. 여기는 그대로 갈 겁니다. 그냥 다 맞아요. 품이 좀 약간 크고요. 품이 한1 c m 씩 1cm 접으면 4cm가 되죠. 4cm고, 허리선은 조금 넣을 거예요. 허리선은 한 4cm 정도, 8cm 허리선은, 그리고 여기는 한 6cm 정도, 힙선은. 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와이어를 안 넣어도 되는데 와이어를 넣어달라 그래서 그래서 넣을 겁니다. 그고도 이렇게 할수 있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뒤품도 맞고요 앞품도 맞고 여기서만 좀 잡아주고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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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수 있기 때 동산, 이 동산. 지정도 주는 겠죠 음. 음, 여기서 일찍 썰나가도 될것 같아요 아니, 대단히 악수성 움직이지 말고요 이렇게 가야되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?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모는것 같아요 이렇게 가도 이놈만 쳐내도 천혜도... 이 일치 딱쳐낸거지이 일치. 이게 맞니다 이제. 표시 확실히 확신... 해 글리적 끓이니까 여서 잘랐다가 나중에 집어넣겠습니다. 이 정도 되면 가운데쯤은 괜 일단 잘라놓고. 컴퓨터 네. 잘라내야 되겠다. 자, 받기 전에 와이어 먼저 박아주고, 와이어를 박으려면 뜯어야 되겠네. 그 와이어가 있잖아요. 사각으도 위치가 어디쯤에 달려있는가를 봐야 되겠 표시를 해놓고 다녀야 그때 왜 그랬거든. 근데 해해줄거줘해 다 집어, 똑같이 집어 넣어야죠. 가슴 빼야지. 흰을 네. 다 뺏으면 안 와. 음. 딱 되는 정도. 0대로0주겠습니다 어기는 드릴까 지금 아픈 분이 이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.